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해 SS패션에 대한 스커트와 바지 트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내감에 따라 이 외치복 수요가 증가함으로 슈트 정장의 오피스룩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깨를 강조한 오버핏의 슈트와 함께 허리선이 내려간 바지나 스커트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올해 유행하는 스커트와 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올 유행하는 스커트 핏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맥시 스커트입니다 이 바닥을 끌고 다닐 것 같은 이 맥시 기장의 스커트는 작년 컬렉션의 트렌드였으며 이런 맥시 스커트는 이번 봄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요 특히 어딜 가나 볼수 있는 룩은 바로 맥시 슬림 스커트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90년대 미니멀리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피터듀는 로라이즈 맥시 스커트를 선보였고 티비는 아름다운 흰색 맥시 데님으로 이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이 지향적이면서도 심플한 룩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터듀의 SS패션쇼 영상입니다 이 맥시 기장으로 요이 맥시 스커트의 모양이 슬림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요 SS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블랙과 화이트로 길게 상하를 동일한 컬러로 저희가 코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TV의 화이트 데님과 화이트 탱크탑과 코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기장이 길어 보이겠죠. 데님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맥시 슬림 스커트도 볼수 있고요. 알투자라의 데님 맥시 슬림 스커트도 참고 바랍니다. 이 필립 림은 벨트를 포인트로 알투자라에서는 데님으로 나왔는데요. 또한 이러한 맥시 스커트에 슬릿이 깊게 들어가 이 허벅지를 드러내는 이 비대칭 언밸런스 스커트가 유행으로 여성의 섹시함을 강조한 룩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길이 스커트입니다 작년에는 대체로 미니 스커트가 보여줬지만 올해는 착용감이 좋고 편안한 무릎까지 오는 펜슬 스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테가 베네타와 미우미우는요 로 라이즈 웨이스트 무릎 길이의 그 스커트에 은은한 로고가 들어간 탑과 함께 이러한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우미우의 2023년도 ss 패션쇼 사진으로 이 무릎기장의 스커트와 원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장룩에서도 이 무릎기장의 스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입으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미우미우의 패션쇼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팬츠인데요 이 팬츠는 올해도 이 로라이즈 팬츠와 릴렉스한 배기진과 그리고 와이드 팬츠와 함께 이번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팬츠는 첫 번째, 스키니 팬츠입니다 이 스키니 팬츠가 올해 SS 시즌을 맞아 공식 복귀를 했는데요 에 프라다의 런웨이와 페라가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위한 막시밀리안 데이비스의 그 화려한 데이비 컬렉션에서 보증된 바지의 모양은요 올해에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에 이 스키니 팬츠 스타일은요 전작들과 똑같이 어울리지만 이 발목 주위가 약간 느슨해 보이고 특히 바지 형태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프라다의 SS 스키니 팬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SS의 트렌드 색상인 이 그레이와의 미스매치한 코디 방법이라든지 올 그레이 색상의 코디 방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프라다와의 스키니 팬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트렌드가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고 팬츠입니다 작년에도 이 카고 팬츠가 유행이었지만 올해 SS에서도 계속 유행될 예정으로 이 달라진 부분은 바로 포켓이 많이 들어간 다양한 카고 팬츠가 런웨이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켓이 많이 들어간 이 디테일은 요이 다양한 옷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클래식한 카고 팬츠는 여름 휴양지에 입을 수 있는 짧은 기장의 카고 팬츠와 블랙 카고 그다음에 가죽 등 다양한 소재의 그 카고 팬츠가 있으며 이로 라이즈 진과 클럽 탑과 코디안 스타일로 Y2K 패션을 연출했습니다 이 패션쇼에서는 요 이자벨 말랑은 가죽 소재의 그 카고 팬츠를 루이비통은 오버사이즈의 파켓의 카고 팬츠를 보여주었으며 이 또한 무릎 길이의 팬스 스커트에서도 아주 큰 포켓을 가미하여 이 수납력을 한껏 끌어올린 코펜이도이 클럽 기장의 베스트와 코디안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시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카고 팬츠와 코디한 모습도 있습니다 미우미우의 패션쇼 사진입니다 이 포켓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다양한 팬츠가 있는데요 이 미우미우는 짧은 기장의 카고 팬츠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펜니는롱 기장의 카고 팬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셔서 올해의 트렌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